인플루언서. 아. <웃음> 이제 인플루언서, 인플루언서는 아, 어, 이제 어서. 아우 이제 왜 안녕. 오랜만이에요 여러분. 노아 스토리 도아입니다 저희 오늘 팜마트 플래그십 스토어를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 DM이 왔어요. 라그 그래서 초대를 받고 가고 있는데 가서 어제 보니까 상황이 아주 난장판이던데 지금 어떤 상황인지 한번 가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글바글하네 어? 저거야? 저거야 와 근데 진짜 어마어마하다 의리으리하네와 데코야 아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인플루언서 <웃음> 인플루언서네 <썼네>. 이제 뺀아 진짜 <웃음> 어, 이제 영웅 <명금> 하나 드리겠습니다 영웅 <웃음> 아유 매일 구독하고 잘해주 <웃음> 아우, 잠깐 제 보여드릴게요 하나 보시죠 1층에는 디무, 스컬판다, 몰리 등 판마트 자체 피규어들이 있었단다 플래그십 스토어가 뭐가 다른 거야? 기존에 있던 그... <웃음> 일단은 그 s 스가 일단 다르겠죠? 아그 상품 종류가 일단 다르기. 아 종류가 네, 종류가 더 많죠. 인테리 에디션. 음. 여기서 이제 먼저 한다는 먼저 한다는 거. 네. 오2 층으로 가는 길이 어. 또 있습니다. <웃음> 와난리에요 여러분. 오 히로노 히로노 히로노봐. 그러게 발에 났다 되게. 아니 생각보다 그렇게 안 비싸네. 6만원 정도. 네이0 0세 100세. 너무 0세1 0 0 차이는 있세1있어세 100세. 100세. 100세. 100세. 이있어세 100세. 1 0 0이 100세. 100세. 너무 귀엽다. 어, 다 와. 귀엽다. 너무 귀네 귀엽다. 너무 예다 너무 귀엽다 3층에는 아티스트들과 만날 수 있는 공간으로 꾸며진다고 한다. 팬미팅도 한다니 너무나 기대된다. 안녕. 아이고 재질이야? 음.. 음, 음팅 하셔야죠 네아 돼지 먹 하나 들어가네 돼지 먹려고 돼지 맛있겠구어나 돼지 색깔이 다르잖아 어! 색깔 달라 빨개 어, 빨간 애네 빨개. 오! 햇빛을 네와 아 예쁘다 우와. 아, 귀엽다 진짜 어어님들 이거 사셨어요 미씨랑 아니시라 아누시롱. 어? <웃음> 어? 어? 하나, 둘. 아, 둘. 네. 이 아보 애들만 나오면 돼요. 디스코 아보, 준바 아보. 어, 얘는 누구지? 얘 이름이 뭐예요? 네, 별명하고 아, 아, 그나마. 그러니까 내 사위야, 사위. 4위. 응. 아, 준바 무조건 준바 나와야 돼. 어마트 뜯는 맛이 있지요. 훅! 먹하도야. 아. 오! <웃음> <웃음> 아 응. 면이 막아아 아 어? 어? 아 아, 그나마구나 아, 아 그래도 귀엽다 진짜 피부색 똑같은 거봐아들이아다아들이아다운아다운아름 어, 뭐, <웃음> <웃음> <웃음> 음, 음, 저희 아박싱입아다여아분일단아 이거는 아청무겁아요 이건 아청가벼아그래운아희미운아 뭐냐면, 아무거운아이하운아이아이와가아운아 그 문어 대가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 뭐야? <웃음> 아, 아 문어지 가벼운 거본줄 알아. 와 대박이다. <웃음> <웃음> 얼굴 보. 너무 귀엽다. 오 지금 딱 나오냐? <웃음> 가벼 제일 가벼운 거. 제일 가벼. 뭐예요? <웃음> 아, 제가 가벼운. 아, 우리 민께서 아, 아, 또. 하나하나. 얘는 너무... <웃음> 지휘봉, 뭐 마이크, 뭐 기타 등등 이렇게 있습니다. 역할 어. 너무 많아. 어. <웃음> 개그 콘서트 로고랑 좀 비슷한데. 아유, <웃음> 자 이제 얘는 하 한에서 몬스터가 나온대요. 그러면 나 이제 완벽한. 거. <웃음> 음. 어 어떻게? 잠깐만. 어? 근데 이게 되게 큰데? 와. 어, <웃음> <웃음> 어 얘도 <얘는> 괜찮아. <웃음> 뭐이야이 돼지같은 어이어이야어 이럴 이럴 이어이런애가 있어. 이어 이럴 때 있어. 이럴 있어. 있어. 이 있어. 있어. 이 있어. 있어. 다맛 있어. 이럴 가 있어. 이어이이있 회장님, 내낯선맥주못 아, 드시면 어떡해요? 집 가서 먹을래요? 아쉽지만 아. 다음에 날 잡고 후비뚫어지게 한번 판마트 글로벌에서 또 선물을 또 주셨습니다 네, 일단 제가 산 거와 선물 받은 거 이렇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산 거는 짜자잔! 나 지금까지 본 판마트도 제일 귀여운 거 같아